대왕말이 지금 개인 척을 하는데요 지금 꼭 개인 척을 하는데 지금 말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왕말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네요 안녕 안녕 <웃음> 사람이 말을 따라한다고 하네요 사람의 말을 따라한다고 하네요 <웃음> <웃음> 이동엽 잘생겼어? 이동엽 잘생겼어? 대답도 한다고 합니다 이동엽 잘생겼다 생각해? 어두 손과는? <웃음> 아닌 것 같아 <웃음> 아닌 거